에 네, 이거 매운맛 클레드 보여드릴게요 아 씨바 아 정글 올라프잖아 아 피오라 뭔데 뒤졌다 오이오말 손 넘었다구 컷 구독 구독 세, 세, 구독 구독, 구독! 아, 그럼 제가 또받기 하는데 이런 거딱 차고 할수 없죠. 이런 거 이제 형들이 쓰세요. 자 갑니다. 우리가 네. 엄마 사준 거라고. 뭐가 온다. 뭐야. 야 이거 큐 너프 아니었으면 이거. 여기 지금 퓨 던지는거잖아 클레드 버프해매마 클레드 갑니다 현수장 <웃음> 이렙이죠와 아깝다 Q 걸렸으면 이제 재들어 <웃음> 와 급서가 너무 좋은데 뜨는데 계속? 왜 안써? 이 찍은건가? 아 지랄 지랄 와 와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진짜, 아짜아짜진아 진짜, 개꿀 오케이 오안 써준다 아기려너와안돼안돼 썼다 아, 다이브가겠네 이거 이지 하드! 이지! <웃음> 이지 한듯 하드! 지금 공풀이거든요 아, 뭐야? 컷! 와, 야, 씨발, 여기 바로 이번엔 써가지고 깜짝 놀랐네. 와, 얘 심리전 뭐냐? 어뭐 방금. 이지요 네. 흐허허먹은거나 먹은 거예요 방금 여기 흐허지않허요흐네허허허흐허허허 뭐 This is yeah. m oh, yeah. yeah. yeah. a y 우 n 스 z s y e a i 아대아 오픈 야 오픈 야공야공 야, 1공 쏠킬 따이고 11분만에 오픈 와 <웃음> 아이씨나 아이씨 너무나 아이씨 시간가면 지는 키워라 막을 사람이없는데 쟤니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또 해티버스라고 네. <웃음> 아아 니 뭐야 또 소리 왜 꺼졌어 이거 정결이 <웃음> 멘탈이 안나 와아아 명예까지 와